분자 물이랑 비슷하지 않아? 산산갈숨은 뭐잖아요 금속화합물잖아요 오. 그래서, 그래서 안되죠 금속화합물은 분자 아니라는 거네 그럼 분자라는 것은 뭐가 포함되면 안돼? 그니까 포함, 그러니까 분자는 뭐가 포함되면 안되냐고요? 어 금속화합물은 어, 금속화합물은 음. 분자 아니야? 금속 음그 다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온, 공유, 온 하나, 공유, 하아 공유, 공유, 나 이온 이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유, 공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랑 공유, 공유, 공 어. 하나 있었잖아요 공유, 이 뭐지? 무슨 결합 말하는 걸까? 그왜그그아 금속과 금속끼리 결합?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끼리 결합이랑 금속 금속 그리고 음뭐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공유 결합 있잖아요. 공유 음. 결합은 분자예요. 음. 맞아, 나머지 맞아. 애들은 응. 못해. 응. 나머지 애들은 분자가 안되고 그리고 18쪽 이잖아요아르고나카스가 어? 야, 18쪽인가? 이랬잖아요 응. 18쪽 같은 경우에는